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홍입니다. 캠핑 가로등이 다시 입고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제품을 처음 입고시킬 때 너무 특이한 제품이라 안 팔리고 창고에 싸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로 재고가 소진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품입니다. 이 가로등이 다시 입고되면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캠핑 가로등은 낚싯대처럼 생긴 봉에 설치된 LED 조명으로 최대 5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15,000루멘이라는 어마무시한 밝기로 가로 세로 18m 정도 되는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광역 조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캠핑 조명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야간 촬영용 조명으로 사용한 만큼 밝습니다. 무게는 3.5kg, 소비전력 120W, 적외선 리모컨으로 온오프는 물론 밝기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 개조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의 단점을 보완했는데요 그 가방도 조금 작게 만들었고요 아 그런데 글씨가 너무 빨간 것 같지 않나요 이 전선도 오리지널 보다는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에 약한 시거 잭 대신 보이시죠 XT90 단자를 사용했고요 아 물론 시거 잭 커넥터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거잭 사용하시는 분들은 밝기를 80% 정도 아니면 요거 하나 빼고 쓰세요 시거잭은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를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악어 집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꼽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어, 방수 처리를 위해 노출된 전선을 방수 처리도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캠핑 가루 등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캠핑 가로등은 광역 조명입니다.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테이블 주변은 물론이고요. 텐트 4동 정도는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조구할 때도 쓸수 있고요. 노란빛이라 모기도 덜 모입니다. 저는 캠핑카에 이 가로등을 달기 위해 브라켓을 만들어서 직접 용접한 분도 봤습니다. 캠핑 가로등은 시골집 평상이나 여러분 요새 농막 많이 하시죠? 농막에 설치하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옛날 골목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 앞에 가로등이 있고 그 앞에 평상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어른들이 평상에 모여가지고 수다도 떨고 고톱도 치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 있나요? 네, 있죠. 요즘도 시골 가면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주물기는 한데요, 네. 노인정이 있다보니까 아, 노인정 안에서 네. 놓으시는구나 이제 네, 네. 네. 요거 시골집이나 그 농막에 설치하면 옛날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너무 밝아가지고요 진짜 시골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밤에 차장 사시는 분들 있죠 캠핑 가로등을 사용하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이거 테스트하려고 옥상에서 틀어도 사람들이 구경오더라니까요. 압도적인 밝기로 멀리서도 눈에 보여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캠핑 가로등은 또 궁극의 야간 작업 등이에요. 저희 공장에서도 캠핑 가로등을 사용하는데요. 200만원 주고 한 조명보다 밤에 작업할 때이 가로등이 더 밝다고 합니다. 캠핑 가로등을 한번 켜볼까요? 그자 <웃음> 캠핑 가로등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첫번째 엄청나게 밝은 만큼 전기를 많이 소비합니다 평범한 LED가 5 w 정도 소비할 거예요이 제품은 무려 1 2 0 w 를 소비합니다 이게 120원표 파워, 파워뱅크 인데요 이 파워뱅크로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점 이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는데요. 캠핑 가로등을 캠핑장에서 사용하면 캠핑장을 밝히는 등대가 됩니다. 등대. 노지에서 사용하면 너무 밝아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옵니다. 성격이 소심한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세 번째 단점. 이 봉의 높이가 5m입니다. 너무 높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 받침대를 좀더 견고하게 보강해 주시거나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캠핑 가루 등이 1년 만에 다시 입고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